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면 돼 안녕하세요 빵작입니다 지난주에 새로 산 텐트를 가지고 교례 자연휴양림에 다녀왔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바람이 음.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신발 옆에 없어요. 부터좀 어떻게 하실래요? 아,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 하세요?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 왜 음. 뭐가 이렇게 걸그적거리나했다니 자, 저의 새 텐트 이거요 5만 얼마 세일해가지고 3만원 배송비 주고 총 8만 얼마 주고 샀어요 눈호강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폴라 어쩌고저쩌고 폴라 스포프 저 요즘에 최저가가 70 몇만 원이던데? 나이 안에 들어와고 이걸 이렇게 보면 돼! 가성비 가성비 먼저 관리사무소 있고 샤워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저기는 사무실인 것 같아요 사무실이 있고 투술장이 있고 예쁘라고 만든 방사탑 같아요 저 방사탑이 많을 리는 없잖아? 수레를 이용해서 음. 이제 각자 한 2, 3년 안는 사이에 또교래자연휴양림도 이렇게 데크를 만들었네요 비바람 불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국이 지나봐요 아이고 여기 소국 다 벌레 먹었네 아이고 이 녀석들 방사탑 있는 데는 또 앞에 이렇게 정낭을 해놔서 다 오늘 비 오고 굳어가지고 다안 들어오셨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우리 언더막이에요. 8,000원. 제일 넓은 거 8,000원. 수도가도 방사탄 모양으로 생긴 수도가네. 그 이렇게 산수국길을 지나면 저 안쪽으로 언더막들이 있어요. 우리가 이번에 운 좋게 날씨가 안 좋아서 취소한 자리에 이렇게 왔어요. 그거 진짜 다 노쇼네. 우리의 자리, 뚜둥. 지금 주차장에 차세 대밖에 없다. 다들 노쇼들 하시려나 봐. 어 너무 예쁜데. 연두 있네, 연두. 응. 나만 예쁜가? 아니 나이 들어 예쁜가? 산 수국 수국 산 수국 수국. 여기도 갈 수가 있네. 이렇게 초정이... 여기가 바로 초정인가 보다. 아 앞에서 말하는... 음, 여기서... 음, 와... 진짜... 트럭뷰... <웃음> 아, 근데 이렇게... 이렇게 딱... 이 모습 너무 예쁘다. 지금 이라인이랑 원두만 못 봐... 이렇이 이제는 진짜 시멘트 원두막이 지연 점점 더 자연 원두막이 되어가고 있어. 여기도 밤에 불 들어오는 거잖아. 예쁘겠네 음. 만두를 찌고 있어요. 캠핑 한 거는 유튜브 음. 영상으로 좀 하나 올려볼까 하고 반월적 유튜브 8천 얼마 줬나? 8천 됐을까? 얼마? 8천